오메 오메스오메스아 하이 바이 레이했스잘 지냈어? 네. 아 아까 저희가 이제 한 5일 만에 만난 건데 이번 주는 좀 늦게 만났네 그치? 예, 네, 네. 이번 주 일정이 좀 보여가지고 저번 주에 무슨 일을 벌인 거야? <웃음>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제보를 뭐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인스타 스툼치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많이 먹었어? <웃음> 아, 많이, 아니 많이는 아닌데 좀 약간 과장법 들어가지 않았나 좀 회사가 되게 걱정하고 있어 야 이거 처리할 수 없냐? 일단은 몸무게 한번 재보자 아예 네, 알겠습니다 어, 몸무게는 저희가 중간중간 때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뭐, 뭐지? 이리 와 이리 와 뭐지?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<웃음> 역시 나야 <웃음> 역시 마랑이야 오케이 근데 확실히 내가 생각했던 운동법이랑 잘 맞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어. 시청자들은 좋아하던데 혈색이 네. 좋아졌다아 맞아 근데 혈색이 진짜 좋아지긴 네. 했어 하나 둘셋 오케이 잠깐만. 그렇지 밀어 괜찮아 원래 그렇게 힘들어 쭉 그렇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팔로 쭉 민다는 느낌 굿두개더 밀어 자한번더 아, 나이스 와왜 이렇게 빡세졌지? 어, 지금 5kg가 뭐 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빡세지만 그래도 지금 이걸 충분히 오급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마 4세트에서 좀 힘들 건데 그때는 여기 좀 도와줘서 할 거니까 좀 밀어. 오, 시 괜찮아. 밀어 밀어. 밀어, 밀어. 오케이 두개한 번. 밀어. 좀 밀어. 괜찮 아니야 아니야. 오 하지마 아직 좋지 않은 신입이 아직 안할 수가. 약속을 수리질을 준비해야지. 이동 그렇지. 이만 더 뭐. 바로 뒤로 넘어가지 말고 일단 앞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그렇지. 운동하고 이제 방송 제가 방송 위주니까 방송하는데 방송에서 이제 뭐 수박 같은 거 먹을 때 음. 수박 한쪽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너 마랑이한테 빚었어. 자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.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반통식이라 천으로가진 않았어요. 오호하. 운동은 원래 지옥이야. 아 맞나요? 어, 힘들어. 쉽고 즐겁게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보고 재밌게 자말아입니다. 안맞있 아, 쉽게 즐겁게. <목소리> <하지>. <목소리> 이것은 너와의 싸움이고 다 버렸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.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지? <목소리> 10%로 뛴게 이제 16초 거든요 16초 안에 뭐 조금 들어보게끔 제가 운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! 5초! 이거 좋아! 10초! 들어와! 안겨 당겨! 와...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아마 16초 안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16.5로 해줄게 16초 50으로 잡을 거야 16초 50, 16초고 충분히 몸에 저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테니까 빠르게 변화해라 빠르게 출연스폼 해라 이런 식으로 턱 당기고 나 5초 남았어 조만 더! 잘하고 있어! 덤벼! 덤벼! 바스크 <웃음> 내리고. 자, 기록은 16점. 호흡하고 지금처럼 텐션으로 달리면 돼. 알겠지? 네. 아마 지금 너반 정도면 아마 딸릴 건데, 거기서부터가 운동이야. 알겠지? 네. 안돼 이 박혐 는고 뛰어! 거기다 왔어 지진이! 더 날려 더 밀어! 더 밀어! 더 밀어! 중안에 어딘지 바라봐! 결승 어딘지 바라봐! 당겨! 다 왔잖아! 당겨! 그거 당겨! 오늘 하는 컨디셔닝은 네가 이제 맞닥뜨릴 컨디셔닝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놈이야 여기서부터 네가 기가 꺾이고 여기서부터 네가 겁먹고 여기서부터 네가 지잖아? 그면 그거 못해 지금 3분 1부터 벌써 아이가 퍼져가지고 체력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형은 네가 악을, 쓰, 악을 쓰고 바라지로 그냥 다 당겼으면 좋겠거든 이거 마지막 런을 뛸 거야 이거는 형이 뭐 어쩔 수가 없어 마지막 런을 뛸 건데 이거 17.5엔 무조건 들어오기 시작! 마지막이야! 마지막이야! 당기고! 앞으로 나가! 나갔어! 빨리! 누것 같지? 줄것 같지? 저가 있어. 안경 네? 누가? 안경 주웠어? 누가 안경 주웠어? 아이고 아 어떡하냐? 안경이 깨졌다 그럼 하면 될지 안아 진짜 열심히 했다 두 번째 운동은 로프 운동이야 네너 진짜 형은 너를 탈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컨디션이 준비한 거야 네. 세 가지만 하면 돼 40초는 큰 파동 나머지 40초는 작은 파동 마지막 1분은 큰 파동 30초 작은 파동 30초 오케이 컴온 도낮쳐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좋아 지금 같은 파동 만들어 오면킴살초 하면 돼숨셔 좋아 그렇지 자 10초 지났어 4분의 1온 거야 이 악물고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네 팔 아래로 보기 크게 자3 2 1자두 네, 번째는 짧게 아마 이 짧게 하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신을 사용한 이제 스윙이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오로지 상체와 팔 상체 들고 상체 들고 이렇게 기만 자세, 그렇지. 상체 더 상체 더 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프로스카 하는 것처럼 자 출발 좋아 힘 좋다 힘 좋아 상체 좀더 들어 손목 스냅으로 다다다다다 좀더 빠르게 10초 경과 힘들어 알아 누구나 누가 몰라 다 알아 힘든 어. 거 그래서 지금 견뎌 나이 씨해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없어 자 20초 안 왔잖아! 계속 흔들어! 흔들만 해! 흔들만 해! 해! 끝까지 해! 10초 남았어! 10초 견뎌! 끝까지! 해. 마지막 그냥 이약물고 해! 그렇지! 다시 오자. 오케이!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잘했어 이제 했잖아 이제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 굉장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이 될 거예요 약간 좀 내가 왜 하고 있나 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누구나 다 겪는 성장통이지 성장통 더 내려쳐 더 내려쳐 파동 적다 더 내려쳐 그렇지 이런 것 따위에 지지 말고 그렇지 내려쳐 괜찮아 할만해 그렇지 해 10초 10초로 끝내 오케이. 자 이것으로 저희는 로프 훈련을 끝낼 거고 지금 진짜 대단한 게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. 잘했어 고생했어. 좀 쉬어 그렇게. 괜찮아. 자연스러운 반응이야. 그래. 카. 들어도 돼. 요 잠깐 누워 계세요. 누워 서 지금 활짝 웃 피고 계세요. 네, 그렇게. 맞아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진짜 다이어트 실패하잖아. 이런 노력이, 노력이 다 펴마 된다니까. 예. 어디 어디 어디. 아. 노, 노, 노, 노, 노, 노. 어디 지났어,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. 어디 지나 어디. 거 가만 있어. 있어 힘빼힘빼힘빼 몸에 힘 빼야 돼. 어, 발목에 힘 빼줘야지 우리가 누를 수 있어. 지금 근육이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. 진행은 어렵죠? 네, 진행이 어려워요. 이건 개벽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. 요 제가 진짜 많이 굴렸어요 진지하게 임하기를 원했고 본인도 잘 따라와줬고 이거는 저희가 뭐 연출한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라라라라라라라 <목소리> Now I get a peril. Ba la la la la la la la la. Troll the ancient Yuletide.